오늘 달달한 것들이 좀 땡겨서 달달한 디저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딱히 발렌타인데이를 노린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사왔는데 마침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안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들에서 가져왔어요 어디 다른 지역을 갈때 선물로 싸가고 다른 지역에 손님이 오면 거기서 선물을 사오고 선물을 드렸을 때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단골 디저트 가게에서 디저트들을 잔뜩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것 같은 약간 그런 디저트들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소리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근데 디저트를 먹으려면 맛있는 커피가 있어야 돼요. 지금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수동이에요 수동. 오늘은 디저트 한상 가득 채웠지 감질나게 먹던 디저트 이제는 영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주겠어 홍사훈디. 아 뭐야? 앙. 이렇게 있는데 씹는 순간 폭신하면서 진짜 부드럽게 쫙 씹히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필링이 은은하게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환상입니다 진짜. 이거 이거 궁금했어요. 이거.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약간 과자 뭐 그런 건데 안에는 초코가 이렇게 들어 있다고 해요. 크림 브렐레? 는 뚱카롱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뚱카롱보다는 얇은 게더 좋더라고. 뚱카롱 말고 날씬카롱 <웃음> 차갑게 해서 먹으면 맛있대요. 벨벳 크림치즈 쿠키였어요. 이거 안에가 만들어졌어요 원래 그냥 이게 접시, 컵, 접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데코를 해줬습니다 짱이죠? 향시거든요. 근데 향이 진짜 진짜 상쾌한 향이에요. 얘는 화이트 진짜 먹고 싶었던 거. 이거 그 사장님께서 어 진짜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얘 뭐였지? 응. 얘거든요. 말차 뭐뭐였어 뭐, 뭐였어요. 오, 어, 진짜 부드럽. 화이트 로키로드 견과류들이 이렇게 얘는 게간 초코 생크림 이크이고마이다라이영게에 나왔던 그케이크라이하는이얘 먼저 먹자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먹으니까 지금 진짜 그 마틸다의 브루스가 된것 같은 느낌인데요. 빨리 저를 응원해 주세요. 할수 있어 홍상태야 이러면서 딱 적당히 차려서 즐기는 게 최고의 만족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갑시다. 엄청 달진 않고 그 초코향이 엄청 진한거지 그래서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가게를 간단하게 마무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렇게 요기 라인으로 이렇게 있던거는 멜팅타임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 요것도 멜팅타임에서 주문을 했어요 여기는 다쿠아즈랑 쿠키랑 요 케이크들은 쉐아라 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 디저트를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청주에 있는 전한 디저트들도 한번 좀 먹어볼까 그렇게 한번 해볼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음. 아참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 깜빡했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카롱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이에요 생애 최초로 마카롱을 먹는 사람의 반응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누나 봐봐. 엄마, 이거 뭐야? 뭐 먹고 싶어? 어, 이거. 이거 저기도 있어. 마나 저기도 <웃음> 봐봐. 여기도 있어. 여기도 <웃음> <웃음> 있네. 아빠 포크로 한번 져볼까 조금? 응. 네네네 네, 네, 응. 네, 네, 네. 봐봐. 네.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 얼마큼 맛있어? 응. 이만큼. 이만큼? 응.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응, 음, 이거. <웃음> 또 먹고 싶어요, 이거? 응. 음. 맛있어요? 응. 음. 아빠가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 좋아. 아, 이게 좋아요? 응. 음. <웃음> 아빠가 좋아, 케이크가 좋아? 케이크가 좋아. 뭐! <웃음> <웃음> 아까 고구마는 고구마가 좋, 아 고구마보다 아빠가 좋았는데. 응. 음. 윤나 고구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가 마카롱이야? 응, 이거 이건 마카롱이야? 응, 아니, <웃음> 아빠 이거 마카롱이야? 응.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번. 두나한 번. 두 번. 번. 두 번. 두 번. 번. 번. 나도 먹어볼래요. 어때? 응 맛있어. 맛있어? 마카롱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 케이크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 또 잡아. 아, 또 잡아. 엄마. 엄마 이거 이거 먹을 뭐 봐. 어떤 거? 맛. 나가자. When I g e 이제 l 유 t t l e more cup. I 여기 d t h e 여기 누구 있어? t h e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박수 료나가 짝 해.